주가란 것은 말이죠. 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해당 기업의 가치 변화가 일어날 만한 어떤 사유가 발생한 후 뉴스란 것을 통해 그것이시장에 유포된 다음에 시장의 심리 변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주가란 것은 오직 대주주가 계획한 게임의 시간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고로 뉴스란 것은 대주주가 주가에 어떠한 변동을 주겠다는 걸 시장에 알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구하는 행위예요. 때문에 게임의 당사자인 투자자는 자신이 예상하고 있던 게임의 시간을 이런 대주주의 행위를 통해서 항상 보정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신규 상장주인 엠텍 비전 기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과연 이 기사가 말이 되는 내용일까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과 싸우겠다는 게 게임의 법칙상 가능할 거 같냐고요? 그것도 법적 또는 도덕적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 있는 기업의 미래가치란 주제를 가지고요? 물론 이 기사는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기사죠. 게임의 법칙상 상장 초기에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은 절대로 게임의 상대편이 될수 없죠. 그럼 왜 이들은 여러 신문사 기자들에게 용돈까지 줘가면서 이딴 것을 알리는 걸까요 물론 그건 님들의 관심을 유발하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왜 관심을 필요로 할까요 님들 스스로 함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동안 너무 추상적인 얘기만 한것 같아 오늘은 그런 문제점을 좀 보충한 단 뜻에서 제가 전에 이 종목을 한 30분간 확인했던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 먼저 이 회사 대주주의 나이를 확인해 봤죠 상당히 점더군요. 그래서 일단 다시 3점. 그리고 이 사진도 함 확인해봤죠. 사장 전직 회사 동료들하고 대학 동문들인 것 같은데 죄다 점더군요. 또다시 3점. 회사 영역도 확인해봤죠. 5년도 안된 보육센터 출신 회사더군요. 창투사 얘들이 보육센터 많이 뒤지죠. 그래서 또 다시 5점. 비상임 이사 포함 이사진 중 금융자본의 비중도 확인해봤죠. 아니나 다를까 3명인가 4명인가 있더군요. 사채업자가 너무 많이 끼었으므로 또 다시 10점. 참고로 전 창투사를 사채업자로 호칭합니다. 2.5에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설비도 함 확인해봤어요. 생산라인이 없더군요. 추가로 다시 5점. 상장 후번 돈으로 뭘 했나 또함 봤죠. 유동성 좋은 부동산 하나 구입한 거 같더군요. 고로 다시 10점. 간단한 IR자료도 함 읽어봤죠. 간접수출을 많이 했다고 적혀있더군요. 간접수출이라 희한한 말로 나를 우롱했으니 추가로 다시오점. 세계시장 점유율을 보니 매우 낮더군요. 수출 가능한 소형 경량품의 제조업체인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으면 아예 내수업종의 기업보다 더 낮은 점수를 줘야 합니다. 이유는 님들이 함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또 다시오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암튼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니 도저히 지금 게임을 할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제 동생 당근이한테 해당 종목의 게시판에 부정적인 메모를 남겼었어요 근데 한 10분 뒤에 제 글이 요구로 바뀌더군요 암튼 정말 희한한 경험을 했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절대로 매수해선 안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전 단지 이 종목으로 지금 게임을 하면 님들이 엄청 불리하단 얘기를 한거지 이 종목을 매수하지 말란 얘기는 아닙니다. 특히 이 종목처럼 대주주에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땐그 종목의 게임 승률이 매우 낮다 할지라도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오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 단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기 전에 투자자의 최대 강점인 종목의 선택권을 좀더 구체적으로 길게 활용해야 님들에게 더욱 유리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고 또 게임과 오락은 구별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님들 혹시 주식 때문에 삶이 피곤하지 않나요 뻔하죠 10중 8구는 주식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고 계실테죠 뭐 그렇죠 자 그럼 왜 님들이 주식으로 고통을 받는지 그 근본 이유와 그 고통의 의미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한 가지 복습한 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전에 주식이란 건 대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의지라는 축을 또는 공전운동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종목의 무게가 그 종목의 공전주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쉽게 말해서 대주주가 주식을 매집한 후 고점에서 그것을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종목의 시가총액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 것 같냐는 질문입니다. 아마 님들 대부분은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의 경우는 공전주기가 길고 그 반대인 소형주는 매우 짧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맞죠? 하지만 그건 님들이 주식이란 걸 넓은 시야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아주 편협한 시야에서 님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생긴 일종의 착시현상입니다. 체계적으로 게임의 법칙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님들로선 어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자 그럼 제가 이 부분부터 정의해드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죠. 물론 현재 주식시장에는 산업자본이 자사의 게임을 포기한 종목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로 인하여 공전주기가 매우 짧은 종목도 실존하고요. 하지만 산업자본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는 종목들이라면 그들의 공전주기는 그 종목의 무게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유사성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런지도 함 생각해보죠. 산업자본은 이미 자신들이 매도한 주식을 언제 가장 많이 매입하고 싶을까요? 물론 그건 주가가 낮을 때이죠. 자 그럼 일반 투자가들이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자신들의 주식을 무조건 매도할까요? 물론 아니죠. 개인 투자가들은 주가만 빠졌다고 해서 자신들의 주식을 쉽게 매도하진 않습니다. 그럼 언제 매도하게 될까요? 그건 그들이 엄청난 공포와 절망을 느낄 때입니다. 즉 주가 상승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죠. 자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서 언제 가장 큰 공포와 절망을 공통적으로 느끼게 될까요? 그건 바로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주식시장 자체가 무너질 때입니다. 즉,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타 자산시장의 활황이라든지 아님 불황 등의 부정적인 경제 상황을 이유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갈 때만 남아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공통적으로 절대 절망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주식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연구위 게임을 운영해야만 하는 정상적인 산업자본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같이 던질까요? 물론 아닙니다. 게임의 운영자인 산업자본들은 이런 주기성을 갖는 시장 상황을 항상 이용하고 싶어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산업자본들의 이런 심리는 회사가 크건 작건 그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거의 그들의 본능에 가까운 거죠. 고로 모든 종목의 공전주기는 그 종목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유사성을 갖게 되죠. 그럼 왜 님들은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공전주기가 짧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에 실존하는 일부 산업자본이 게임을 포기한 종목들이 대부분 중소형주들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산업자본에 의해 게임에서 시세차익이 만들어지는 기간이 항상 종목의 무게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게임의 구조상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전에 설명드렸으니 오늘은 별도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암튼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님들은 소형주는 언제나 쉽게 급등하는 것처럼 생각하시게 된 것이고 대형주는 언제나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착각하시게 된 것이죠 물론 모든 종목의 공전주기는 절대로 동일할 수 없습니다 그건 이들이 왜 테마라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지와 동일한 이유죠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다시 공전주기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죠. 정상적인 게임의 경우, 중소형주건 대형주건 간에 모두 유사한 공전주기를 갖고, 단지 그 차이점은 공전주기 내에서 시세 차익을 만드는 기간이 서로 다르다는 것 뿐이라는 제 얘기를 받아들이신 다음에 다음 상황을 함 가정해보죠. 님들이 공전주기가 비슷한 대형주 한 종목과 소형주 한 종목을 금년 1월과 2월에 각각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그 종목들의 고점이 각각 금년 7월과 8월이라고 가정해 보죠. 또 님들이 그두 종목을 그 종목들의 고점인 금년 7월과 8월에 각각 매도한다는 가정도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님들이 이두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기까지 느끼시게 되는 님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 걸까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깊이 함 생각해보세요. 재가님들이 느끼시게 되는 심리상태를 얘기해드리죠. 대형주의 경우 대주주가 시세차익을 만드는 기간이 길므로 밈들은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거의 매일 돈 버는 기분으로 게임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소형주의 경우는 정반대죠. 소형주의 경우 대주주는 기껏해야 한 열흘만에 시세차익을 만들 것이므로 님들은 금년 2월부터 최소한 8월 초까지는 거의 매일 상대적 박탈감과 때론 폭락에 대한 공포까지 느끼시면서 게임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죠? 님들이 두 종목에서 6개월 동안 게임하면서 느끼게 되는 심리상태는 아주 상반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이런 가정으로부터 님들은 뭘 유추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님들이 어떤 연유로 인하여 중소형주에서 게임을 벌이겠다고 결심했다면 또그 종목을 실제로 매수하셨다면 님들은 그 종목에서 게임의 시간동안 어떤 심리적 고통도 견디어내겠다는 각오를 이미 하셨어야 했단 겁니다. 그럼 님들은 실제로 이런 각오를 하고 중소형주를 매수하셨나요? 제 생각엔 그 반대일 것 같은데요. 님들은 도리어 단기간에 엄청난 폭등을 노리고 매수하셨을 거예요. 맞죠. 보나마나 뻔하죠. 자 그럼 중소형주를 매수하기 전에 님들의 심리상태가 님들의 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그건 님들 스스로 짐작하실 수 있으시리라 믿겠습니다. 한마디로 각오하고 들어가도 힘든 건데 그럼 소형주에선 오직 기술적 분석을 통한 단타만이 유일한 대안일까요? 물론 그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언급했듯이 단타는 오락일 뿐 절대로 게임이 될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드릴게요. 제가 오늘 게임의 법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닌 이런 심리상태에 대한 얘기를 한건 말이죠. 님들 중에 중소형주를 매수한 후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님들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게임의 원리를 통하여 잠깐 설명드리고자 잠깐 본론에서 벗어나 얘기한 겁니다.